어려보이고 싶어서 양갈래 머리 자꾸 하는 거죠? 하면! 약간 좀 나이 많은데 어린 척 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<웃음> 어려보이고 싶어서 한건 아니에요 절대 뭐 했는데 어려보인다는 소리는 들었죠? <웃음> 솔직히 러블리즈는 나왔으면 노잼이다! 맞다! 인정! <웃음> 아닌가요? 밥 먹었어요? <웃음> 이거 일부러 미는 거지? 아니에요! 어머 언니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안부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밥 먹었어요? 이렇게 전혀 노린 것이 아닙니다 너 나랑 동갑하고 싶지? 음.. 아니요? 왜냐하면 저는 어린 게 좋아요 <웃음> 이게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린 게 좋더라고요 어리고 싶습니다. 어릴래요 <웃음> 뭐 먹고 있을 때 내가 한입만 달라고 하면 속으로 주기 싫을 때가 있다? <웃음> 이거는 제가 예인이한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뭐 한입만 달라고 할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눈동자가 으로 <웃음> <서로> 주기 싫고 <웃음> 서로 달라 <웃음> 너 막내이고 싶지? 막내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언니이고 싶을 때가 더 많아요 정말로 근데 착한 척하는 건 아닌데 진짜로 동생들에게 든든한 언니가 진짜로 되어주고 싶어서 언니는 솔직히 다른 동생들보다 예인이를 먼저 찾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다른 동생들도 편하지만 예인이가 좀 마음이 편하고 같이 있으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제이 홀로 말하기좀 그래요 너는 뭘 먹고 그렇게 예쁜 어머 아, 뭐 그게 질문이에요 아 잠깐. 제 생각에는 우리 소울 언니가 저가 막내라가지고 저의 외모까지 예쁘게 생각해 주시는 게 아닌가. 이쁘게 <웃음> 아, 아. <웃음> 생겼으니까, 뭘 먹고 이쁜지 궁금하니까. 씨한테 뭐라고 했지, 제가? 지금 가장 서운한 한 가지는? 유지혜라고 하는 거. <웃음> 다른 애들은다성안 붙이는데 저만 성 붙여요. 유지혜라고. 넌왜 꽃이 됐어? 아. <웃음> 알면서. 보기에도 꽃이, 자, 죄송합니다. <웃음> 제가 웃을 때 되게 확 얼굴이 펴진다고 해야 되나? 정말 꽃이 피듯이 그렇게 웃는다고 해서. 그리고 모두들 인정해주셨어요. <웃음> 꽃과 같이 있으면 누가 케인지 모르겠다. 뭐가 케이게요? 무인도를 가야 하는데 멤버들 중에 딱두 명만 데려가야 한다면? 와, 이거 진짜 고민된다. 음, 예인이랑 진언니를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언니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<웃음> 좀 쉬어 언니, 음식 중에 컵라면이 제일 좋아요? <웃음> 맨날 컵라면만 먹어서 세상을 넓혀보면 음식이 많은데 생각나는 건 컵라면밖에 없어요 <웃음> 이게 그냥 더럽 <웃음> 사람들이 애교시키는 거 은근히 즐기죠 아, 너 절대 너 시키는데 좀 빼는 건 아니라 살 뿐이지 애교를 정말 안 시키면 좋겠어요. 요새는 안 빼요. 아, 시더요 <웃음> 아니, 이게 빼는 거예요? 아직도 장래희망이 음. 과일가게인가요 솔직히 조금은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. 이제 22살이니까 제가 좀 현실감 있게 생각을 해봤는데 팬분들이 알면 좀 속상해할 텐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 가게라 솔직히 이쁜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가 있다 아 어, 근데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예쁘게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알았나요? 러블리즈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다 저는 쇄골이 이뻐요 쇄골을 막고 있다 물고여요 새고래. 새고래 미녀를 맡고 있습니다. 아니죠, 새고은 저죠. 제 살짝 조금 삐졌어요. <웃음> 지혜는 잘 삐지니까. 진짜 몰랐어요. <웃음> 비슷한데 왜 그런 질문을? <웃음>